그 TV조선 단독으로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말은 없다고 했는데 어, 저는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기자가 아는 거를 장관께 이제 보고가 안 되니까 이건 좀 문제점이 있고 혹은 장관님께서 빨리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보도 자제 요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이 며칠 전에 어 중앙지검의 간부 티타임에서 어 그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아마 추측했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는 법무장관이 받는 보고는 어떤 그런 가능성의 보고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정해졌을 때보고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니다 그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장관님께 또 질의를 했지만 그 피의사실 유출 관련된 문제점 특정 세계 언론사가 매일같이 피의사실 혹은 유죄의 예단을 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달아 보고를 해서 어, 국민들에게 나쁜 예단을 준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정성 의원님 그 어떻게 특별면허라고 하죠 속칭 특별면허에 있어서 개인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지금 이제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 수사팀이라든가 그런 데에 강력하게 주의를 줄수 없습니까? 어, 수사 상황이 수사 검찰이라든가 수사팀으로부터 어 외부로 나가는 건안 된다라는 점에 제가 공감은 하고요. 다만 이런 아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어 수사가 진행될 때는 어, 과거부터 이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집중되어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높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반대편에 대한 보도가 날 경우에는 어, 응원하고 그리고 자기 편의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것도 늘 반복된 것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 것처럼 예, 예. 예, 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식의 어떤 어, 이, 의도적인 유출이 있거나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네. 필요한 조치를 장관님 제가 질할 것은 많은데 예,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저도 어, 곽상도 씨 50억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온 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지금 이제 판결 내용을 보니까 이 퇴직금 명목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는데 50억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 그 대가 관계가 뭘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무죄, 의문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50억을 갖다가 왜 줬을까? 위원님 저희는 항소심에서 공소심 검찰이 그것을 반드시 규명을 내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 법무장관으로서 그 사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다공소장의 기재된 이유 말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소 제기, 제기하기 전에 그런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공소제기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공소제기 상황이 잘모름 다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만배 일당의 자금 은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취지가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고요. 지금 이제 나온 부분이 장관님 알겠습니다. 있다고 뭐 거의 모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어떤 기여가 있으니까 50억을 주겠다 또 실제로 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이득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된 얘기들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아 일단은 들어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수사가 역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거 안 하고 이 수사 끝나지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대장동 땅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인 그 서민의 그피 같은 땀이 한 피 같은 돈이 1,800억 원이 묻혀져 있는데 곳은 알고 계신가요? 부산저축은행요? 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예금주인, 서민들 PF들 들어갔다는 거 맞나요? 돈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묶여져 있다는 예. 건 알고 있, 있나요? 여러 가지 PF 돈, PF들이 PF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원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데 최재경 단장님을 위시에서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거의 계셨고 또 판결문에 보니까 이원석 지금 이제 총장님도 아마 판결문에 이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많은 PF 현장 중에 오로지 대장동만 지금 수사가 안 되었거든요.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아,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이 대장동 건이 부산저축은행 중에 두 번째로 PF 자금이 큰 네. 그런 대상지인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아, 잠깐 들어보세요. 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 10월달에 이미 예금보험공사는 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PF 권이 예, 쪼개기 대출, 그다음에 부실 대출, 담보 없는 대출이라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써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2011년 10월달에 벌써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조선수사팀에 그런데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고요. 또 정영학씨 녹취록에 보면 거기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 씨에 대해서 조모 씨에 대해서 가서 차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 어? 그래서 정말 갔더니 차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그런 녹취도 있고요.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도에 또 이거에 대한 어, 보고를 해서 이게 불법 대출이니까 회수 방안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영아 씨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수사관이 그 대장동 일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검사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보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시키려는 예보. 그 사람들을 내가 혼내주겠습니다라고 어, 혼내 검찰 수사관이 검사장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대장동 일당들의 그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범죄 수사를 해야 되겠다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네, 많이 되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2011년에 있는 저축은행 수사를 가지고 지금 2015년 그렇게 이어진 대장동에 연결시키는 건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그 부, 당시에 부동 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었던 PF대출의 부실을 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전체를 훑는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PF대출의 문제점을 다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차 한잔 주면 그 얘기는 대선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거 말한 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아서 해소된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시면 듣는 분이 오해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 저는 어~ 이~ 저는 (50억) 클럽에 누가 있고 이거는 확정된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 결과적으로 여기서 누가 어~ 이걸 비호세력 있고 비호세력에게 금전을 나눠준 약속이라든가 돈이 간게 있다면 아~ 그 부분이 수사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할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특검을 얘기하셨는데 그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지검 송경호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라든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반드시 어, 어, 국민들께 의미 있는 어,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수사 지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뭐, 그, 뭐, 누군가 봐주고 아니, 그런 거 절대 없을 겁니다. 아, 그거는 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어이해주셔